안녕하세요. 클리쌤 작가 이정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서 두려움을 느끼세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무언가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할까 봐? 대인관계가 망가지지 않을까? 엄청난 도전을 하려는데 내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 자체는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나를 방어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굉장히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어두컴컴해진 거죠 자 우리한테는 지금 손전등 하나만 있습니다 손전등을 켰더니 그래도 불빛은 나와요 근데 불빛이 비치는 가시거리가 손전등에서부터 한 8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가 없죠 자 80cm 안에서만 내가 눈으로 보입니다 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손전등으로 비쳤을때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갈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들죠 두려움과 망상이 시작됩니다 자 80cm 그 보이는 그 거리 외에는 어두컴컴하니까 거기에선 누군가 괴한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귀신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을 갖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차가지고 그곳에 우두컨이 서있지만 어떤 사람은 80cm 보이는 곳까지 일단 걸어간 다음에 다시 손전등을 비치면 80cm가 다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기 시작해요. 무언가에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할 때이 두려움은 굉장히 증폭돼요. 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든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입을 해가지고 성취감을 올리는데 거기에 집중을 했지 이 두려움이나 망상에 빠질 시간조차 대부분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나 자신은 실체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이지 않는 실체에 굉장히 압도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20대에 사업을 실패하고 백수 생활을 할때 그냥 가만히 이 침대에 누워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으면 별의별 망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이룰 수 없을 거라 잠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두려움이 커지면 여러분들은 현재 내가 살아 있다는 거에 그냥 집중을 하세요 내가 오늘도 지금 살아있다 살아 있다는 거는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는 내가 성취를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그 틈새를 내가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메꾸는 거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면 안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할 것인지, 책을 읽을 거면 어떤 책, 어떤 장르, 몇 쪽을 읽을 것이고 어디에 내가 체크를 해놓고 무언가를 내가 얻었다는 거 이것까지 내가 오늘의 결과를 내가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꽉꽉 무조건 채워가지고 자, 사는 게 아니라 밀도를 높여야 돼요. 자, 오늘 하루를 굉장히 탄탄하게 밀도 있게 살아놓고 내가 마지막에 오늘 하루를 피드백을 할때 비웃을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 네가 나한테 끼어들 여지가 없었지. 두려움이 들락날락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두지 말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몰입해야 될그 리스트로 방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일로 모레로 미룬다? 그사이에 두려움은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됩니다.